텅빈 중에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. 순수한 존재감이라고 제가 제 책에서 혹시 순수한 존재감 만나면 텅 빈을 말합니다. 텅 빈이 주인. 자 공적 영지로 하자면 공적 영지 작게. 요건요. 공적 작게 쓰고 영지. 왜냐 요 안에 이것도 텅 비어있거든요. 텅 비어있는데 알아차리는 힘이 선명하게 작용합니다. 그럼요 힘을 가지고 뭘 알아차리냐? 지가지를 알아차려.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려. 그래서 요 상태는 저는 요 상태는 나라는 존재감이라고 번역합니다. 제 체계는 다 이렇게 통일돼 있습니다. 나라는 존재감 순수. 왜냐? I M 자리에 여기는 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. 왜? 영지는 영지가 강화되면 뭘 한다고요? 진리를 알고 있어요. 이 영지는 영지에는 대상이 있어요. 진리입니다. 영지는 대상을 인식하고 있는 영, 이 의식이에요. 자, 공적은 뭐죠? 이 모든 게다 함축돼 있지만 비활성화된 상태가 공적이라면 영지도 다 들어있고 진리도 다 들어있는데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. 그런데 영지는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자기가 자기를 반성적으로 인식하면서 근데 이게 생각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. 자기를 돌아보는 직관으로 돌아보는 그서이 상태는 직관만 충만한 상태입니다. 이 영지가 진리를 직관하고 있어요. 직관은 생각 안 쓰고 아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. 일반인은 명상에 들어도 참나를 이 영지를 만나도 공성을 잘 모르실 거예요. 처음에 영지를 만나요. I am 상태. 나라는 존재감에 들어가요. 나라는 존재감이 있어 보면 여기도 미묘한 이원성이 있다는 걸 알아요. 그 이원성의 근원이 성빔이구나 하고 아는 거는 좀더 뒤에 여기까지 바로 알아내면 뭐 좋으시지만 그러다 보면 알게 돼요. 왜냐? 애고도 사라졌고 시, 시간, 공간, 뭐 이원성도 모르고 알아차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더 알아차리는 자가 있어요. 그리고 그 알아차리는 자를 또 느끼고 있는 자가 있어요. 이게 나라는 존재감 상태예요. 천부경에서 이걸 무라고 하고 무에서 하나가 나왔는데 하나에서 10이라고 해서 온 우주가 다 나왔는데, 무진본, 다, 모, 뭐가 근본이다? 무가 이 모든 것의 근본. 무계화, 다 무를 다듬어서 만든 거다, 이 우주가. 지금 내가 I am 이라고 하는 이 신성한 의식, 하나님 의식을 갖는 거나, 거기서 이 신이 생기면 뭐가 생겨? 우주가 창조돼. 자, 이렇게 보세요. 하나님이, 하나님 안에, 로고스를 갖고 있어요. 지금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요요 요 자리가 지금 I AM이니까 신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요 진리들이 볼까요? 육바람의 진리가. 요게 로고스잖아요. 말씀.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로고스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, 말씀과 함께 계셨으니 요 말씀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다. 하나님 안에 있는 요 말씀을 가지고 빛이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빛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잔을 땅, 천지, 우주 다 만들고 거기에도 요 진리가 그대로 성경에도 녹아 있습니다.